오늘의 영상은 주얼리 브랜드 안나로이사와 함께합니다 유튜버 썸머썸머님을 통해 알게 된 브랜드인데요 저에게 제품을 보내주신다고 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 주위 유감함 두명에게줄 목걸이들과 썸머썸머님이 제작에 참여하셔서 너무나 갖고 싶었던 썸머 목걸이를 저도 갖게 되었어요 안녕, 안녕. 저녁 약속이 있어서 목걸이로 기분좀 내봤어요. 날씨가 풀린 것 같아서 가볍게 입고 나갔다가 바로 다시 들어왔어요. 아, 직은 따뜻한 옷이 최고. 아, 누구? 집에 서 그래도 너무 괜찮은 거야? 그래도 엄마도 말했어. 아우, 축하하면 안 돼. 했어. 지워. 여기 고추랑 마늘도 있어 너무 매운 거 아니다 이거, 이거 누구 거야? 어, 내 거. 이거 너, 거야? 너 거. 헉, 이거 너거야너 거. 이거 내거야어 진짜? 이거 어, 주려고 어세개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갖고 싶었던 썸머님 디자인 그거랑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두 겹이야 한겹응두겹 응, 아 이렇게 해가지고 브러스로 먹게 아. 아. <웃음> 아, 없어 꼼꼼삼해봤어 그러니까 아씨 나도 사줬다 너? 아, 그러면 크면 엄마가 이거 하다가 너 줄게 케이스도 아, 되게 센스기라고 아, 음. 지갑도 이름도 너무 이득지 않니? 오, 해리 졸업식 때 했거든 그리고 이걸 계속 이렇게 손에 감으면 팔찌처럼 될것 같아 아, 그거는 너무 무리수 아니에요 어. 팔찌를 누구 산다? 누구 싸우러 나가? <웃음> 어퍼컵 여기다가 어. <웃음> 뭐 이거 꽉아다 다 몰라, 다 몰라. 진짜 멋봐, 교차해서. 만화 한번 다시 볼게. 응. 어. 아니 이거 볼게 이거. 어. 응. 되게 센스 있어. 너 거랑 같이 그래. 해가지고 세 겹으로 해도 되고. 린블링 린블링 잘색 게임 잘하보다니게 응. 완전. 야 유가인은 이렇게 작은 음. 힐링이 필요해. 이제 이걸로 시작한 거야 나. 어. 이제 시작. 막 싸워 사. 할게. <웃음> 너가 나에게 불을 지켰다 안녕하십니까? 이은 치크. 어머머머 어머머. 드 어머머. 아 귀여워. 아이 예뻐. 아이 예쁘다. 안녕하세요. <뭐야> 아이고, 안녕하세요. 아이고,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뒤에? 엄마는 문색 좋아하지? 새내기. 맞아. <웃음> <새내기>. 그래서 <웃음> <윤석아> <웃음> 나중에. 선물 사줄 때. 어, 때 어, 어, 초록색 사야 돼. 어. 집도 초록색으로 사줘야 돼. 초 어. <웃음> 초록색 집으로 <지복. 웃음> 기와 집으로 가면 되겠다. 아, 이거. 이게. 또게게이 조절도 되고 음. <웃음> 밀어? 어머 꼬리 뭐야? 왜 이거 밀어? 오! 야야! 야. 야 무서웠다 애들 무서워만 하나 음. 감사하고 있어 싸울 때 화해 영상으로 어. 보여줘야겠다 응. 엄마 나는 엄마 안 찍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맛있게 드세요 네. 예쁘지? 이건 나비야. 그거 나비라고? 응. 보자. 보자. 나비야. <웃음> 나비라고.